우 드디어 이제 오버워치 2가 나오는구나 어디 보자 팀대팀 팀. 새로운 번도 있구나 밀기 오. 새로운 모습 오 메르시 이런 헬멧만 벗은 거고 응? 아니 뭐 바뀐 게 없네 겐지 어? 옷을 다 입었어? 그럼 이 새끼 왜 때까지 벗고 다닌 거였어? 우리 이쁜 겐지 양다리. 우리 이쁜 겐지 양다리. 그럼 변.